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하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예의봉하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,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